옛날 기억을 되돌려서 혹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들어본 만큼 기억하는 만큼 한번 얘기해 볼수 있을까? 기억나는 게... 어, 어 근데 어, 어. 이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어. 많이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 다를 게 별로 없어.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을까? 관계대명사? 어, 그렇지, 그렇지.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두 문장을 서로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연결. 그렇지, 연결. 관계대명사는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한번적을게요이렇게 역할은, 그렇지, 그렇지. 예. 역할은 이어주는 거다. 이거죠. 아, 그렇지. 자, 그런데 이어줄 때, 이어줄 때, 그, 어떤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앞하고 뒤에서 뭘 찾았어요? 찾아요. 어, 어 어떤 식으로 이어준 거예요? 서로 이어줄 아, 때? 문장 어. 있으면, 어, 격 관계되는 사는주어를 앞으로 보내가지고, 그렇지? 그주어뺀 나머지 문장 뒤에 써주고, 앞에 어허. 주어 포함된 문장 써주고 관계된문사로 이어주면. 그렇지.